박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그동안 모델을 살펴봤는데 오렌지 보다는 아보카도가 훨씬 더 얼굴 피부 울퉁불퉁한 걸잘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로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레이저 박피로 레이저 기계로 어 그동안 많이 피부과에서 하는 거죠 레이저 박피로 이 부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박피는 이렇게 레이저의 파워로 울퉁불퉁한 거를 편편하게 하는 겁니다. 보시다시피, 불꽃이 팍팍 튀죠? 편편함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정도까지 하려면, 불꽃이 막튈 정도로 굉장히 강한 열 손상을 입혀야 되죠. 게다가, 편안하게 되지 않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. 기계 박피는 이것과는 정반대인데요. 기계 박피는 이런 의료용 그라인더를 사용합니다. 이 기계 박피 기계로 오돌도돌하게 남아 있는 거를 한 번에 움직여서 이렇게 갈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묻어 있는 이것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왔던 피부의 겉 표면이고 그것이 여기에 묻고 그라인딩 돼서 이처럼 하얀색으로 속살이 드러나게 되죠 열 손상을 입은 조직과 그 다음에 속살이 하얀색에 드러난 편편한 조직을 단두번 정도의 그라인더의 움직임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두 개의 차이는 이것과 이것입니다